이두 가지만 지켜주셔도 자반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경한의원 용산점 이유리 원장입니다 자반증 같은 면역질환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습관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잘못된 생활습관은 자칫 자반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반증이 심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습관 1. 충분히 쉬어주기 자반증은 피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무리하지 않게 하던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발병 초기에는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에도 이렇게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운동이나 외부 활동을 삼가고 충분히 쉬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평소보다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도 쉬어야 될까요? 발병 초기에는 쉬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반증은 특히 초기에 증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아침까지는 자반만 있던 아이가 오후에는 갑자기 복통이 생기면서 응급실에 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반증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졌을 때부터 다시 가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면 체육 활동은 꼭 피해 주시고요 생활습관 둘 자반증을 심하게 하는 음식 피하기 자반증은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이기도 해요 발병 초기에는 특히 더 격렬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자반증 환자가 조심해야 될 음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성질이 뜨거운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자반증도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튀김, 기름진 고기, 술, 홍삼, 각종 보양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어서 자반증 초기에 복통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혹시 복통이 없더라도 발병 초기에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갑각류처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도 발병 초기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고기를 먹지 못하면 단백질 섭취 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분간은 흰살 생선과 두부로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반증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고기를 아예 못 먹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발병 초기가 지나면 특별히 원래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만 아니라면 등푸른 생선, 갑각류, 유제품 등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치료하면서 자반증이 좋아지면 차츰차츰 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다만 육류 섭취는 담장이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게 좋으니 참고해주세요 일 때문에 술을 마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사실 가장 좋은 건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모든 음식 중에서 술은 자반증에 가장 안 좋은 음식입니다 술은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매우 뜨거워서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최소한으로 음주량은 조절을 해주시고요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녹색 채소나 물도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는 먹어도 되나요? 자반증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런지 자반증이 생겼다고 하면 주변에서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선물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은 대부분 한의학적으로는 성질이 뜨거워서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영양제의 경우 대부분 자반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서 원래 먹던 제품이 아니라면 굳이 추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복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치료 중에 드셔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일부 영양제는 생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이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자반증이 있을 때 어떻게 생활습관 관리를 하면 좋은지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두 번째, 자반증에 좋지 않은 음식 피하기 이두 가지만 지켜주셔도 자반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원칙은 대부분의 자반증 환자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반증 종류나 각 사람의 체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생활습관 관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담당 원장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반증이 생활습관 관리만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꼭 의학적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병행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더욱 유익한 자반증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